잉혀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멤버분들과 함께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통상금 456억 죽음의 게임에 우리가 참가했다 음... 안녕 얘들아 오늘 오징어 게임 하기로 했네? 하기, 하게 됐네? 그래 반갑다 음 미아야 안녕? 반갑다, 이 4억들, 사억들아 4억들? 하나, 둘, 셋, 넷. 너 빼고네? 그렇지. <웃음> 리아야, 근데 너는 왜 상금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나 많이. 아니. 알겠다. 정답! 성형수술. 어 <웃음> 솔직히 지금 너. 지금 내 얼굴에 고칠 때가 더 있다고 생각해. 이 정도 얼굴이면 솔직히 456억 정도는 부어야지. 맞아, 답도 없는 얼굴이긴 해요. <웃음> 어, 댕댕이. 오랜만이네 <웃음> 미호야 안녕? 그만해 다 죽어 음, 너무 나 너무 무서워 <웃음> <웃음> 나 너무 무서워 성, 성대모사 그만해. 성대모사 쩌네 어... 안녕? 안녕? <웃음> 자 얘들아 맵 봐봐 오즈오 게임 그 넷플릭스랑 똑같애 우와 그거네? 침대, 음, 침대도 아. 있고 아 위에 봐봐 이 저금통 응. 여기에 어? 죽을 때마다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1억씩 떨어진다고 지금 음. 아무도 안 죽어서 그치? 아예 없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웃음> 참가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8초 오케이. 7초 야 35명이 참가하는구만 무서워 상금은 내꺼야 이게 야. 최종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게임하는 거죠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거야, 아마. <웃음> 계단에서 늦으면 죽을지도 몰라! 오, 뭐야, 진짜 퀄리티 쩐, 쩐다! 퀄리데 뛰쳐서는 안 돼. 오, 진짜 완전 오징어 게임인데, 이거? 오, 여긴 어디지? 어, 여긴 어디지? 뭐야, 뭐야. 어, 나 여기 알것 같아. 어떤 게임? 개몽 보니까 알겠어. 첫 번째 게임 뭐지? 와, <웃음> 여기 잘 만들었다. 역시,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을 건가? 십 분도 들으면 달리게 된다. 얘들아 꼭 사람을 만나자. 그래도 사람 만나자. 안꼭 사람을 만나자. 언니 좋꼭 살아남을 거야. 여러분 제 지갑은 넓어요. 아니 들어오세요. 댕댕아 좀 붙어 우리랑 네. 카메라에 안 나올 거야? 오. 클리먼. 불안하니까 멈춰야지. 오호! 쓰러진다! 완전 쉽군. 어, 사람들은 다들 잘하시는 걸? 멈춘다 지금! 아! <웃음> 와, 나 죽을 뻔한 <웃음> 것 같아. 오, <웃음> 오! 짱 무서워. 진짜로 무서워. 4분 30초 남았다. 지금! 와! 나나나나 <웃음> 죽을 뻔했어. 이 사람이 죽었어요. 으어니어요꼬리니어요어오어어요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르어어르어어어어 금방 갈게요. 오지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웃음> 아, 살았다. 아, 살았다. 아, 생존, 생존. 생존. 뭐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니네가 죽어야지 수익이 늦는데. 아, 대성. 아, 아쉽다. 아 이번 라운드에서는 얼마 못 벌었네. <목소리> <나 426억. 목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팔억밖에 못 벌었네. <목소리> 와저 인형 우와? 얼굴 돌아가는 거 봐. 회클 돌아가요? 이제 와. 알았어? 이제 알았어? <목소리> <목소리> 아니 지금 완전 틈도 안 주고 확탁 돌려버리는데? 야 이거 너무 무섭게 생긴 거 아냐? 얘들아 많이 살아남았다 얘들아 나는... 난 그래도 너무 슬퍼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나 너무 좋아 <웃음> 저... 나 156억 나 너무 설레 <웃음> <웃음> 기뻐하는군 어 저금통에 와. 돈이 쌓였습니다 내 얼굴 어. 야 5만원짜리네 또 아 이거 군짐이싹 도네 야, 여만아 여기 바닥 봐봐. 초절정 미녀 얼굴이 있어. 어디 어디 어디. 발아여기 있다. 초절정 미녀. 야발아 요루도 발바. 초절정 미녀 바이바. 있다. 발아발아어 어, <웃음> 어, 게임 시작했대. 출발해야 돼. 빨리. 오. 어. 아 가다 가다 가다 세컨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웃음> 이러다가 우리 전원 탈락. 안돼안돼안돼안 돼. 도착 못하면 탈락이야. 도착 못하면 탈락. 어 시간이.. 시간이 없어! 없어. <웃음> 야 빨뛰어! 리 우리 저렇잖아!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제 지갑에 들어보시겠네요? 먼저 갈게요? 야 <웃음> 빨뛰어! <빨리 웃음> 죄송한데 그럴 짱 아니시거든요! 어 <웃음> <웃음> 아, 뭐야? 이 게임 뭐야? 와, 뭐야? 어 뭐야? 이 게임.. 게이... 달고나 뽑기인데요? 이거 세모가 제일 쉬워 내가 보기엔 <웃음> 아 랜덤입니다! 오, 오, 나오는 건 랜덤이고요 오. 와 앞에 총 들고 있어! 퀄리티 뭐야? 왜, 왜 이러세요? 와, 달고나 이거 조금만 금 가도 바로 그냥 총 맞고 쓰러집니다? 달고나 안 주는데요? 게임이 왜요? 시작하면 주겠죠? 어? 달고나 줬습니다? 줬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클릭하고요? 어? 아싸, 나 싸다. 세모? 아, 나 아싸, 별인데? 나 세모? 별? 세모는 쉽다. 잘못 클릭하면 금... 금. 는 거예요? 금, 금... 선을 누르시면 돼요. 금대로 파면 돼요, 앙금 가게 금.. 많이 갔는데요. 그럼, <웃음> 긁는 건데? 죽었어 아, 긁는 거구나. 응. 아... <웃음> 저 죽었다, 요 긁어야 돼요, 이거? 아! 죽었다! 드래그해서 긁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이걸 어떻게 죽지? <웃음> <웃음> 이렇게 쉬운데. <웃음> 어떻게 죽었어, 니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뭐떻게 했는지 뭐 모르시면은 뭐제 지갑으로 나 됐다! 싱어만이, 와 완전 긴장되네 이거? 진짜 완전 긴장된다 와 살았다 살았다 아이고 봐봐 실체 누구 있어? 와 가려봐봐. 여기로 와보세요 여미님 어디 어디 아이고 어. 어. 아 끝났네 아이고 어쨌든 리아라 요루루는 탈락했나봐 미역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어 여기는 뭐야? 잠깐만. 야, 이거 줄다리기 게임인가? 팀 어떻게 짜는? 팀을 나누는 것 같죠? 아 아니네 랜덤이네. 댕댕이랑 나랑 미호랑 팀이다. 어 좋아. 저게 몇 명이 더 많은데. 잠깐만. 잠깐만. 빨리 둘러! 빨리 둘러! 빨리 둘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야 빨리 눌러 빨리 빨리! 끊이다, 끊이다, 끊이다. 야 <웃음> 떨어지면 안 돼! 예! 내가 바로 내앞 피한 제 맛인데? 오 어. 떨어졌 떨어졌어. 이겼다. 어. 이겼다. 오오오둘 어? 어. 어? 어? 지금 돈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중순 사람 앞에서? 억 칠억 억 구억 십억 십이억 십삼억 십사억. 요를 알고도 방금 봐 <봐봤어>? 봐. <웃음> 어, <나> 나왔어. 육백사억 <웃음> <640억. 웃음> 오케이! 이겼다! <웃음> 야. 행복하니? 행복한데? 너무 행복한데? 아,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는 나중에 나온대요. 아, 나중에 나오고요. 아, 나중에 또 나오면 플레이 해봐야겠네. 어쨌든 오늘 줄다리기까지 게임까지 모조 게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 돈 얼마 벌었어? <웃음> 456원. <웃음> 원?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가 생존해서 돈 먹었습니다. 리아야, <웃음> 요루루, 잘 먹을게 1억씩 음, 맛있다. <웃음> 맛있다. <웃음>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